ISTJ와 아직 안 친한데 다짜고짜 번호를 물어보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. 이땐 조심스럽게 제3자를 활용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. 제3자는 ISTJ와 본인을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일수록 좋습니다. 학교, 회사 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면 전체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, 질문을 위해 연락했다고 말하면 됩니다. ISTJ 입장에서는 지인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됐고 연락하게 된 공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. j u y a n g